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이 허벌락의 값을 올렸지만 그래도 이억은 벌었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타경 485 해운대구 우동 977에 번, 번지에 있는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308동 804호 이 대우마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만 매립지에 있는데 1차, 2차, 3차 아파트 저뭐그 당시 대우건설에서 매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 대신에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들이 전부 12층이죠. 나중에 3차는 조금 더 높게 지었나? 3차는 1 5층이네 1차는 12층이고 1차, 2차, 3차가 전부 이제 한 단지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 단지가 이제 꽤 넓어가지고, 한0 0 몇백 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지은 지가 28년 됐고, 2년만 더 지나면 30년이 되는데, 이게 뭐 부산이고 서울이고 간에 만 평이 넘는 재건축 단지는 꽤 많지 않습니다. 수영만 바다 옆이고, 조금 높게 올리게 되면 바다 전망도 막올 거고 하니까 아주 무섭게 값이 뛰었습니다. 이게 서른, 서른, 서너 평짜리인데, 지금 9억 400만원에 첫 경위인데, 10억 1200만원 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냐? 15층 중에 8층은 옛날부터 로열층입니다. 12억입니다 지금 시세가 12억이니까 10억 1200 주고 사도 2억은 싸게 샀죠 보면 말이죠 야그 굉장히 값을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다 자기 속셈은 있는 법입니다 아파트 하나 사면서 진짜 2억 싸게 사면 굉장히 굉장히 싸게 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2억을 모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2억을 모으려고 하게 되면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장에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해가지고 1, 뭐 2억 값싸게 생각하는 거를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2억을 갖다 더 벌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뭐 양껏 썼는데, 아파트에서 뭐, 1억 이상 올렸는데, 그래도, 첫 경매에서 2억가 싸게 샀다. 하 그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